전이 영상을 보시고 착한 실수를 전환하시려는 분들께 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보험설계사를 의심하라 1세대 2세대 3세대 실수는요 소비자들이 개인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구조의 상품이 아닙니다 어, 이런...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호 대표입니다. 어, 오늘은 영상에 앞서서 착한 실손보험 영상을 너무 많이 봐주시고 너무 많이 응원해주시고 너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보험연구소가 저희가 원했던 취지대로 소비자님들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더 책임감을 갖고 더 좋은 영상을 고객님들께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착한 실손 전환 영상을 보시고도 아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 그리고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우체국보험에 대한 오해가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우체국보험과 같은 유사보험에 대해서 정확한 안내와 실손 전환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드릴까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실손 전환과 변경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을 먼저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실손 가입은 전환과 변경으로 구분됩니다 전환은 기존 보험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내가 가입한 보험사로 실손만 따로 분리해서 구실손에서 신실손으로 착한실손으로 전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전환은 가입하신 해당 설계사 또는 가입하신 보험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전환 가능 여부부터 전환에 대한 절차들을 모두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한실손 변경은 현재 가입하신 실손을 다른 보험사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존 병력이 있으시거나 치료 이력이 있으시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타사 가입 여부, 변경 가능 여부를 따져보시고 보험료와 보상 서비스 등을 비교 확인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도 꼭 유념하셔야 하는 건 기존 보험 전체를 해지하는 게 아니라 기존 보험에서 실손 부분만 부분해지 하시고 실손만 변경해 나온다는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설계사 또는 보험사에 전화를 요청하니 착한 실손만 단독으로 가입은 안되고 다른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어 이런 거짓말 속지 마셔라 결론은 된다 입니다 실손을 전환하려면 건강보험을 최소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가입해야 한다고 라 이야기하는 설계사는 아, 그런 설계사에겐 보험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보험설계사는 고객을 기만하는 사기꾼입니다 어,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서 본인 회사만 안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을 수 있지만 결론은 파산은 됩니다 파산은 가능한 회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달 기준으로 실손만 단독으로 가입 가능한 회사는 삼성, 농협, MG, 롯데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다이렉트 가입의 경우에는 DB와 타 회사들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상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고요 보험사도 다이렉트 가입자와 오프라인 가입자의 보상을 따로 관리한다는 점 보상적인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실손만 가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설계자들이 어, 실손보험만 가입이 안 되냐 라고 이야기하냐 이유를 말씀드리면 요 이런 분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정말 자기도 몰라서 고객에게 안 된다고 이해하기에 하는 무능한 설계사입니다. 다른 부류의 한 분은요. 정말 이 보험업계에서 퇴출돼야 할 정말 나쁜 설계사인데요. 보험 설계사도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보험 판매원이죠. 고객이 무지하다고 생각을 하고 고객을 상품 판매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제가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얼마 전 문의 주신 분이 제 착한실손 전환 영상을 보시고 설계사에게 어 문의를 해 가지고 착한실손을 전환을 했다 그런데 기존 보험이 12만원 짜리 실손보험이었는데 이걸 해지하고 착한실손 플러스 그리고 건강보험을 25만원에 가입을 했다 잘한건지 모르겠다 보장이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거냐 라고 여쭤보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증권을 받아 보니까 정말 말도 안되는 설계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모두 다 유병자로 정말 고객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런 설계를 진짜 할수 있을까? 전이 영상을 보시고 착한 실손을 전환하시려는 분들께 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보험 설계사를 의심하라. 나에게 정확한 정보로 날 위한 보험을 추천해주고 관리해주실 수 있는 설계사인지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보험 판매원인지를 말이죠 네, 반드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단독 실손만 가입이 가능하다면 단독 실손로 변경해서 하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다른 건강보험도 같이 가입하는 게 유리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비자분들 중에 일반적으로 난 실손보험을 10만원 내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실손담보만 10만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보장들이 같이 가입되어 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손부분만 분리해서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시거나 변경하시라고 그리고 기존 보장은 유지하신 상태에서 지금 시점에 새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본인에게 불리한지를 따져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보험 리모델링을 많이 하다보니까 2009년 10월 기점으로 해서 많이들 가입을 하셨는데 부실손보험 가입자 중 삼성화재나 동부화재를 가입하신 분들은 실손뿐만 아니라 진단자금, 수술담보 등이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당시에 상품 판매가 이렇게 줄을 잃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분들은 이번 실손변경시에 반드시 진단받아보시고 비갱신형으로 갈아타시는 게 유리하다 또 기존 종합보험에서 가족일상배상책임담보라던가 운전자담보의 일부담보는 현재 판매가 중지되어 있거나 비갱신형이 판매되지 않는 담보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하시고 가셔야 하는 담보들입니다 보험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받으시고 기존 보장을 충분히 진단받으시고 설명 들으신 다음에 결정하시라는 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착한 실손 전환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전부 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환이나 변경 기준을 세워달라고 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가이드 기준들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험료는 내고 있는데 보상 받은 적이 없다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기존 병력이 있고 보상을 많이 받았다 유병력자다 하시는 분들 중에 보험료 부담이 있다 앞으로 인상될 게 두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능하시다면 변경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변경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나 보상이력도 딱히 없고 전환 변경하는데 큰 문제가 될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기준이나 이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입 시점 기준으로 해서 전환 변경에 대한 이유와 그다음에 가이드를 세워드리면요 첫 번째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하신 고객님들은 3세대 착한 실손 가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가입하신 분들은 전환 대상자는 아닙니다 네, 전환이라는 건 구실손 가입자들을 착한 실손으로 전환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환 대상은 아닙니다 단 보상이력이 없으시거나 건강하시다면 타사로 변경을 지금 하셔라 이유는요 2017년 4월 이후 가입자분들은 모두 15년 재가입 조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입일을 기준으로 해서 15년 뒤 2023년 4월부터는 해당 시점의 실손으로 다 전환이 됩니다 올해 7월 이후부터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실손보험으로 이 재가입 기준이 5년으로 축소됩니다. 아직 상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상품인지 이 상품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인지 보험사에 유리한 상품인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험료 차등 인상이 반영되는 건 보험 판매 이후 3년 뒤부터 적용이 되고 정확히는 그 이후 1년 시점이 지난 2025년 4월이 지나봐야 개별 인상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4세대 실손을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현재 3세대 실손의 15년 재가입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변경이 가능하시다면 지금 변경을 해두라고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2013년 4월 이후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 없이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15년 재가입 제도가 2013년을 기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2028년, 앞으로 7년 뒤가 되면 그분들은 전부 4세대 실손 또는 다음 세대 실손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4세대 실손보험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올지, 불리한 방향으로 나올지는 예측하고 예단할 수 없습니다. 손해율 역시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 대전제는 구실손보다 다음 세대의 실손이 손해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왜? 건강한 신규 유입자가 유입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구실손은 보험금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는데 보험료를 낼 사람은 적어진다면 당연히 손해율은 올라가고 보험료 인상폭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2009년에서 2013년 가입자. 이분들은 북한 실손 전환에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아직 보험료 인상을 체감하시지도 않으셨고 15년 재가입 조건에도 해당할 사항이 없다고 라 생각하시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제가 손해율 추이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세대 지금 가입하신 실손도 1세대의 준환는 손해율이 발생하고 있고 보험료 갱신 폭탄이 도래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곧 1세대 가입자 분들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 선택이 가능할 때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들인데요 이 당시에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가장 많았고요 이분들 인상률이 가장 높습니다 폭탄 인상을 실제로 지금 체감하고 계시고 보험사에 대해서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기도 할 겁니다 많이 얘기하시는 내용이 이전에 몇번 인상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내가 보상을 많이 받아서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 실손은요 소비자들이 개인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구조의 상품이 아닙니다 어, 이런 상품이 이제 4세대 실손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1세대는 1세대의 전체 손해율 2세대는 2세대의 전체 손해율 3세대는 3세대의 전체 손해율을 기반으로 해서 가입하신 개별 회사의 가입자 손해율을 반영해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상담에 억울해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상을 많이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보험료가 오르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이게 착한 실손을 전환해야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실제로 실손보험 가입자 중 70% 이상은 보험료만 납부하고 계십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중 1.8%만 고액보상을 받고 계시는데요. 아, 물론 이런 혜택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구실순이 최고다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1.8%를 위해 보험을 가입했다거나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라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내가 진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시점까지 합리적인 가격에서 유지할 수 있게끔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세대별로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이 왜 전환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객님들께서 납득하시고 합리적인 보험생활을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